대구 수성구서 10년 만에 할인 분양 아파트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의 후분양했다가 청약 미달한 아파트가 3개월 만에 할인 분양돼 관심을 끈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것은 2008년 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이다. 수성구 신매동에 짓는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84형 207가구 규모로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를 10개월 앞두고 지난 3월 청약을 받았으나 이순위까지 청약자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실제 계약률은 10%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분양 잔금에서 7천만원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에어권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원 혜택을 준다며 재분양이 나섰다. 이 아파트 최초 분양가는 7억 5,990만 7억 9,980만원으로 할인율이 10% 안팎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금부터 준공까지 3년이 남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년 1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과감하게 이익금을 포기하고 사실상 재분양하는 것이다. 며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려고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할인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후분양을 하는 것이다. 며, 그럼에도 금융사, 시공사 등이 과다하게 이익을 챙기도록 놔두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후분양 아파트 청약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여서 기존 집을 팔거나 이것저것 다져봐야 할 것이 많다. 며,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금을 포기하면 완판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후분양이라는 점이 부담이 된다. 곧 덧붙였다. 미계약 미분양 확산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주변 시세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부동산 가격 고점 인식의 금리 인상, 이조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리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까지 미분양된 물량이 수도권은 2,970가구, 지방에서는 2 4 2 1 0가구에 달한다. 1년 전 1,589가구, 1 4 2 0 9가구 대비 각각 1,381가구, 1만1가구 이상 늘었다. 작년 평균 125.2대1에 달했던 청약 경쟁률도 올해 들어서는 29.9대1로 쪼어라들었다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도 30.8대1에서 13.6대1로 감소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분양권 입주권 거래량은 두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방에서부터 시작한 가격 하락이 수도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쌓이는 등 선행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어 부동산 침체 초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같은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명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 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주택구입과 관련한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에 따른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 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알1 1 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인식과 하락 우려 등으로 매수 타